어? 퓨 찍고 버려준다고? 게임 너무 대충 하는데 완벽 어이고나 아직 근데 풀안 저만 안 썼다. 끝 이번에 e 큐풀 하자 e 큐풀 이큐풀 있거든요 이거. 학템. 아, 어떻게 하는 거냐면 e 큐풀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동시에 다 나가요. 이렇게. 오케이. 어드락킬 될걸. 형들도 다음에 연습해서 써요 친구 올랐다 이제 슬슬 온다 맞지 맞죠? 이 스킬 있었으면 카이사 옆으로 죽였다 카이사 레키아나 안녕 너플인데 어? 오 남벌 자신감 아파 와 <웃음> 됐다 <맞다>, 여기. <웃음> 헉! 톡하니까 헉! 헉! 헉! 헉! 헉! 수능전이다 좋아요! 어, 나이스! 오요 좋아! 월요, 요 뭐야, 이거 나이스 아 고, 고치 맞췄으면 이거 연계되는데 나이스 엘리스 잘한다 아니 끔찍한 소리 하지마 형들 어? 되는 거야, 난? 안 빠지네. 뭘, 나이스야! 다 조용히 해! 됐다. 아, 못했다적국안 뭐 했다. 이거 뭐냐, 이거? 앉아. 이겼다니까. 조용히 해, 형들. 괜히 오 어, 이상한 걸로. 찍어. 나올까? 아, 아닌데, 이거? 야, 일, 너네가 먼저 쏘면 어떡해? 오예, 할게 고맙다. 하지마요 얘들아 이거 누가 쳐? 내가 쳐? 알았어 내가 칠게 아멘 죽고있다 여기 반응 레전드 이상한 끌리지 어, 음. 거 끌리지마라 어우 쪼한거봐 아프실하다고 나름 그래도 나랑 놀자 때리다 보면 아프거든? 불클리라서 그래도 밟아주고 쇼팟 가비 받아줄게 나 엄청 까다네. 나이어가우스 그러시면 나난 모르겠다 이제. 패승패승승. 패승패승승 패승패승승 승아 끝내자 이거 건내즈몇바째 하는 거야 이거. 찰분님 뭐야 색깔 조지게 맞네야 오케이 아, <웃음> 클라스 피지컬 <웃음> 야 이씨바 <웃음> 와봐정 빨리 안 죽이면 내가 죽기 때문에. 야! 아, 녹턴 왔다 이거. 백프로 녹턴이다. 하지만 너의 생각은 나의 머리 아래 있지. 나 그마다 그마. 야, 진짜 얘네 뭐해? 뭘 하길래 저, 저 더블 에보탑 <목소리도> <놀란람> <놀람> 아구님 타셨습니 근데 세나 제외하면 점수 똑같애 이거 KDA 똑같애요 그 스코어 똑같애 아직 할만해 뭐해 뭐하냐고 넌 뭐야 안녕 안녕 를 있습니다 탑을 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상대가 나잖아 어떡해 왔어 아왜 막판에서 왜 저를 만났어 상대가 나는데 어떡해 응? <웃음> 힘내요